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이요 ISFJ 유형의 인간관계와 궁합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EP 유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ESFP ENFP ESTP ENTP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네 유형 중에서 세 유형 ESFP ENFP ENTP는 이미 했죠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세 유형과 ISFJ와의 관계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i s f j 입장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더 보는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유형 이야기도 조금씩 해드릴게요.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 EP 유형과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잘 맞는 관계라고는 할수 없어요 ISFJ는 IJ 유형이죠 IJ 유형과 EP 유형과의 관계가 원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방식 자체가 거의 극과 극이에요 EP 쪽이 훨씬 더 넓고 다양한 관계를 맺죠 이 사람들은 일단 내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수습은 그 다음이죠. 게다가 사람을 잘 가리지도 않습니다. 반면 IJ는 잘 나서지 않으면서도 손절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남 자체가 EP만큼 많지 않고요. 다양성도 별로 없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IJ만의 장점도 있죠. 넓이는 부족하지만 깊이는 확실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번 맺은 관계는 오래가는 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EP의 인간관계는 넓고 얕은 반면 IJ의 인간관계는 좁고 깊다는 겁니다. 상대 그렇다는 거예요. IJ는 대체로 인간관계가 좁고 깊은 편이라고 했는데요. ISFJ는 IJ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넓고 얕은 면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드린 적 있죠. ISFJ의 인간관계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요. 나와 진짜 가까운 사람, 네 사람 있고요. 네 사람은 아니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깊고 좁은 관계라면 두 번째는 넓고 얕은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IJ 중에서도 하필 ISFJ가 이렇게 되냐면 가운데 글자인 SF의 특성 때문입니다 SF는 현실적이면서도 관계의 중심적인 성향을 말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NF는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거고요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건 예컨대 인터넷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나누는 댓글 대화에 깊이 공감하거나 소설이나 영화의 작가와 정신적으로 교감하거나 아주 큰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SF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과 알고 있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 이렇게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IFJ는 대체로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겉보기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좀더 알게 되면 IFJ는 진짜 좁고 깊은 인간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지만 넓고 얕은 관계도 꽤 잘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IFJ의 이두 번째 인간관계 넓고 얕은 관계가 EPU형들과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ISFJ가 EPU형과 관계를 맺는다면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물론, ISFJ의 사람이 되는 EP가 있을 수 있지만 좀 특별한 경우라고 봅니다. 먼저 ESFP 유형과의 관계를 볼게요. 이 사람은 EP 유형이지만 ISFJ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사람이죠. 가운데 글자가 똑같이 SF잖아요. SF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FP나 IFJ나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요. ESFP는 관종기질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ISFJ는 그런 건 없죠.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지만 그렇게 나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말고는 잘 안나서요. 그리고 부드럽고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의외로 절도가 있는 편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두 유형은 확실히 닮은 점과 확실히 다른 점이 동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주 깊은 관계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놀 때만 친한 관계가 되기 쉬워요. FB 입장에서야 이프제 같은 친구 하나쯤 두면 나쁠 건 없지만 이프제의 찐친이 되려면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큽니다. 물론 둘다 F 유형이어서 험한 말이 오가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요. ENFP와의 관계도 비슷해요. ESFP가 심각하거나 진지한 걸 꺼리는 면 때문에 ISFJ와 깊은 관계가 되기 어렵다면 ENFP는 가끔씩 진지해지기도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ENFP는 좀 특이한 성향, 뭐랄까 좀 상식적이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FP처럼 관종이지만 m f p 는 4차원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죠. 사차원 관중이란 겁니다. 이런 면을 i f j 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ENFP 특유의 어린아이 같은 말이나 행동이 문제가 될수 있고요. 물론이 두 유형은 분명히 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은 관계가 되거나 그 깊은 관계가 지속되려면 ENFP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좀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역시 결국 ISFJ의 두 번째 관계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어요. EPU형 중 F 유형과의 관계는 대략 이렇고요. TU형으로 가기 전에 이 유형들과 비슷한 유형들과의 관계를 볼게요. 요청하신 분들이 꽤 있었죠? ISFP, INFP와의 관계입니다. 일단 ISFP는 ESFP와 첫 글자만 다른 유형이죠? 그리고 ISFJ와는 끝글자만 다른 유형이고요. IFJ와 IFP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두 유형 모두 중립적인 성향이 강하죠.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중립적인 성향끼리 만나면 대체로 무난한 관계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중간형은 원래 상대가 누가 되었든 웬만하면 다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당연히 잘 어울릴 가능성이 큰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더 친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ISFJ가 ISFP를 자기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때 i f j 가 i f p 에게 잔소리를 할수 있어요. 내 사람이니까 하는 거죠. 그걸 i f p 가 귀찮아할 수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INFP와의 관계인데요. 이 사람은 ENFP와 첫 글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만약 i f j 가 MFP를 보면서 뭔가 자신이 돌봐줘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MFP가 어린아이 같다고 느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어디 갈때 준비물을 안 챙기고 온다거나 하는 행동이 그런 거죠. 인프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볼 가능성이 커요. 근데 INFP는 ENFP처럼 지나치게 활발한 스타일은 아니죠. 오히려 반대쪽에 가깝습니다. 조용한 편이고요.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 왕자 유형이라고도 하죠. 만약 이두 유형이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된다면 최선의 경우 이프제가 인프피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인프피는 이프제에게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관계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왠지 애틋한 느낌이 드는 커플이라고 할수 있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과 꿈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피 유형 중 T 유형과의 관계인데요. 사실 F 유형보다 더안 맞는 관계라고 봐야죠. MBTI에서 e 유형은 i 유형에 비해 적극적이죠. 그래서 가끔씩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인 느낌이 드는 글자가 하나 더 있어요. T가 그렇죠. F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T는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에요. 거친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F가 보기에 T는 공격적인 느낌이 들수 있어요. ESTP, ENTP 이두 유형은 ISFJ와 같은 i 유형 F 유형 입장에서는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두 유형은 P예요. 그렇죠. 뭔가 제멋대로인 느낌까지 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적이면서 제멋대로라는 겁니다. FJ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ISFJ는 F 유형이지만 상당히 의외의 모습이 있어요. 특히 자기 사람을 건드리거나 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IFJ 별명 중에 용감한 수호자라는 것도 있죠.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가 바로 ISFJ 유형이라고 합니다. 왜 IFJ에게 이런 면이 있냐면요. IFJ의 거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내 사람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 사람과 내 사람 아닌 사람의 선이 아주 뚜렷한 유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 본인이 IFJ의 사람이 아니라면 IFJ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ISFJ가 무슨 일을 할지 알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ISFJ한테 내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말로 죽든 살든 내알바 아니라는 거죠. 대충 감이 오시죠? IFJ에게는 그간격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아예 팁, N팁과의 관계는 대체로 잘안 맞는 편입니다. i s f j 시각에서 보면 좀 무리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ISFJ의 인간관계 구분 중첫 번째는 커녕 두 번째도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사람은 차치하고 그나마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조차도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실례지만 누구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ESTP는 실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눈치가 엄청 빠른 편이어서 덜할 수 있는데 ENTP가 문제입니다. ENTP는 엄청 솔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나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을 말합니다. 획폭 전문가예요. 결정적인 건 사람을 별로 가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편견이 없는 거고요. 다르게 말하면 기존 질서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재미있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ISFJ는 그보다는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개인적인 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이 정반대 커플이 맺어지곤 합니다. 정말 이질적인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까 ISFJ가 캡틴 아메리카 유형이라고 했죠?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MBTI가 ENTP라고 합니다. 어벤져스에서 두 축을 이루는 캐릭터가 ISFJ와 ENTP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연인이 아니라 동료라서 그런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죠. 아주 가끔씩만 사이가 좋았고요. 그리고 INTP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INTP는 ENTP와 첫 글자가 다른 유형이죠. ENTP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INTP도 뚫기 같은 게 있어요. 하지만 훨씬 차분하죠. 거 보기에 어쨌든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IFJ가 보기에 i n t p 은 n t p 처럼 말을 함부로 하거나 본인 잘난 맛에 살거나 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IFJ보다도 더내향적인 편이죠. 그래서 ISFJ는 INTP에게는 그렇게까지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원 IFJ는 조용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분위기 띄우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중간형의 특징이죠. 이 부재가 인티 p 에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사실 INTP에게 흥미를 느끼는 정반대 유형은 따로 있었죠. ESFJ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티 p 에게왜 흥미를 느낀다고 했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INTP가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머리는 좋은데 하는 행동이 뭔가 애 같아 보이는 게 있다고요. 그런 모습이 일종의 반전 매력으로 보인다는 거죠. 만약 IFJ가 인티백에 흥미를 느꼈다면 그와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합니다. ISFJ에게는 언제나 자신이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다른 말로 하자면 IFJ에겐 그런 빈구석이 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하나의 생케 유형이죠. ENTJ, NTJ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